할렐루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걸어간다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9월 6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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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의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토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토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맞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토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과 아볼로의 본을 보고 배웠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형수처럼 끄트머리에 주셔서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라 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나았음을 상기시키며 자기를 본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고린도 교의 분열을 책망하며 조속히 하나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 중에 오늘 본문은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을 금지하고 있는 사장 전반부에 이어서 사도들의 겸손의 모범이 대조되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공의 겸손의 본으로 보였음을 밝히고 그러한 사도들과 대조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우월함에 빠져서 자하도치에 빠져서 영적 교만으로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요. 사도들이 복음 전파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살아온 비천한 처지를 고린도 교인들의 형평과 대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유하게 누렸던 고린도 교인들과는 달리 바울 자신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었으며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도 극심했음을 강조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는 그들을 건면하고 축복함으로써 사도로서의 참된 자세를 지속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처럼 바울이 사도들의 비천한 삶과 고린도 교의 부유한 삶을 대조시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사도들을 본받아 겸손히 행함으로 분쟁을 그치고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과 분쟁를 엄하게 책망하는. 아, 앞과 달리 또그 후의 구절이죠 14절 이후에서는 그 같은 질책을 멈추고 그 대신 사랑이 넘치는 건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겸손히 바울 자신의 신앙적 모범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물론 바울이 이와 같이 사랑의 건면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자신이 요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왔던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전여로서 여겨졌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십사절에 15절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의 아베로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이죠. 물론 바울의 이겉면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파에 속하는 말이 아니죠. 당시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로 막 교회가 쪼개지고 있었던 그 시절에 너희들은 이제 내 소속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복음을 위해 당한 자신의 고난과 겸손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본받으라는 강력한 건면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토인의 삶 또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델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본소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건면함과 아울러 디모데로 하여금 그들을 올바르고 성숙한 신행할 길로 인도하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대에 서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 파송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칫 바울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고 자신의 편지로만 큰 소리를 치는 자라고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여 교만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기회가 된다면 속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함으로써 혹 있을지도 모르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같은 오해소지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어요. 또한 교만해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 전반적으로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너희가 분쟁과 교만으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눈물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걸어가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19절부터 20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19절에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교에 가게 된다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라 말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20절에 밝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다 선언합니다. 물론 이는 말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퍼마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성도는 말과 함께 능력도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은 인간의 언어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말이 아닌 다른 수단, 즉 다른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힘이나 혹은 다른 상황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특별히 소수 사람에게만 가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말은 다르죠. 말은 우리 스스로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고 말을 통해서 분명한 의사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말을 하는데 아무런 비용도 그 어떤 공간적인 재앙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말로써 다양한 미디어 채널로 또한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말로써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너무나 쉽게 그 의견들을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말로써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의지만 있다면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즉 말로서 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나 물질이 없어서 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적어도 하늘나라 전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 하님나라를 전파하게 하실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동시에 두려움의 근거도 됩니다. 그 이유는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임 나라 이처럼 쉽고 간단한 수단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라면 어째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임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말로만 전했다라면 지금 온 열방은 보구마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변화로서 일어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몸낸 교회들이 정체되어지고 답보상태에 빠진 이유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고 성도의 능력이 상실된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에서 멈추고 능력이 아닌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통해 적용되었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 혹은 단순하게 포장만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입술의 건설을 통해서 분명한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하임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묶인 것이 풀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의 거룩한 보호하시는 능력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풀어야지만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바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예수구트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명령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니까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토라고 말해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토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예수께 순종한다는 뜻이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토를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 가운데 삶으로 또는 입수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부터 추천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크고 비밀한 진리들이 모든 성도들 삶가들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한테들 이마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고 입을 다무는 삶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환경 을 향해 상황 가운데 주 예수를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쏟아내 주시옵소서 천대고 지르신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었던 충만 역사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의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 Thank mm -hmm. you.